구원자랑 매피로부터 에버톡이… 무슨 일이지? 벨라나? 벨라나라면 그… 벨라나를 처음 본건꽤 옛날의 일이다. 나는 잘 무리지어 다니는 편이 아니다. 그래서 기척을 잘 숨긴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그런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건 아마 나밖에 없지 않을까? 음... 오늘은 이 근처에서 약초라도 아! 그 애다! 이름이 아마 벨라나였나? 전투 방식이 나랑 잘 맞아서 그런가 우연히 싸우는 걸본 그때 이후로 뭔가 눈이 들어온단 말이지? 계속 살아야만 한다. 어떤 자들이 죽더라도. 계속 살아야만 한다. 모든 것들이 평소처럼 굴러가야 한다. 장례식은 남겨진 자들에게 제정신을 차리라고 주어지는 일거리다. 장밋빛으로.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왜외네그 애를 잘 모르지만 어쩐지 나에게 그때 벨라나의 모습은 뭔가를 납득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그때는 뭔가 좀더 눈동자의 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지친 걸까 하루님을 아케나인에서 뵙는 건 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에 연락드렸듯이 하루님께 벨라나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응 안녕 구원자랑 메피스토펠레스 나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애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가끔 숲에 있는 걸 봤거든 난 너희에게 몇번 신세도 졌으니까 뭐 딱히 내가 벨라나를 적대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방어 패턴 같은 건 알려줄게 벨라나에게 계속 공격받고 있다고? 뭔가 원한을 산 거야? 이쪽에서 물회를 범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 음. 시를 낭독하고 있던 모습은 내가 혼자 몰래 본 거니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그 애는 원래 아무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음...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님 그리고 구원자님, 사실 지난번에 몰래 외출하신 걸 알고 있어요 구원자님이 벨라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 역시 구원자님이 그런 분이라서 진심을 다해 모시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벨라나님이 한번더 구원자님께 위협을 가한다면 저와 방주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체포 후 격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사살도 불가피해요. 요즘의 구원자님을 보면 정말 조마조마하지만 그 또한 구원자님다운 모습이니까요 정령들은 기본적으로 영원 불멸의 존재이고 긴 잠에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만 구원자님과 계약한 방주의 힘은 절대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벨라나님이 완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제압에 그치지 못하는 점 용서해주세요 Thank you.